또 있다고 합니다. 예, 있습니다. 이번 뭐예요? 네, 저희가 판넬을 준비했는데요. 어허. 네. 이거 뭐, 저 뭐, 뭐 어? 어, 이게 뭐죠? 네, 저희가 문제를 하나 드릴 건데요. 예, 예. 저 보고 계신 것 중에 영화 장면이 아닌 것은 어떤 걸까요? 아닌 것은요? 뭐예요 이게? 이거는 그냥... 프레맨인가 다프펑크 프레쉬맨 아니 오레쉬맨 같은 이거 봐요 저, 약간 저는 4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사실은 다 구분을 못하겠는데 딱 하나 약간 느껴지는 게 실제로 되게 뭔가 좀 작업을 했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저는 4번 동훈 씨는요? 이거는 약간 이제 뭔가 좀 피규어 같은 느낌이 좀 나요 아그 2번? 이... 아 영화가 아닌 번? 것이요? 네. 잠깐만 잠깐만아 <웃음> 지금 왜.. 예? 사람이 아니라고 아 사람이 아닌 거요? 예 사람이 아닌 거라고 그러세요 2번이요 2번 사람이 아닙니다 아 정답은요? 정답은 전부 다퀴기로 만든 겁니다 네개다 이게 디오라는 마 장르의 하나인데요 잠깐만 저 <웃음> 멘봉 왔어 아니 약간. 저.. 아니 이게, 아니, 이게? 진짜... 진짜 아니라고 아니 이 번은 진짜 아니 이게 아닌 거는 좀 그렇다 아니, 그래서 어, 예. 지금 보고 계신 네 가지를 실제 만드신 분이 지금 여기 와 있거든요. 아 이거 한 분이 나왔는신고 거예요. 야, 야 이거. 얼른 나와 보세요. 무슨 궁금해요. 누구세요. 얼른 나오세요. 아이고 그, 아, 아, 안녕하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웃음> 드라마 미술 감독님 되게 바쁘신데 혹시 무슨 드라마? 하세요? 최근에 종방한 역도의 종 김복준? 아... 네, 네. 아... 죄송합니다. 네네. 아 도, 도깨비... <웃음> 예. 이게 근데 다 영화의 어떤 한 장면인가요? 네, 1번 같은 경우는 다프티톰크의 그 2007년도 나왔던 앨범 중에 콘서트의 한 장면이에요 아 다크나잇 라이즈 영화에 나왔던 베인이 베인이 아 법정 장면 앞에서 이제. 시민들에게 혁명을 예. 하는 아하. 그 장면을 제가 직접 이 스케일로 맞춰서 만들어본 거고요 2018년도에 미술 창작 교과서에 <SSSSSSSSSSSSR> 그 전국 학생들한테 교과서로 실립니다 오. 이야 경사났네경사라서 이건 정말 놀랐다 이거는 정말 영화 한 장면에서 네. 스크린샷 찍어가지고 네. 네. 네. 다크나잇의 예. 그 조커하고 치조실에서 배, 그 배트맨과 네, 그 네, 결투하는 장면이죠 네. 네. 이거는 백투더 퓨처 아. 백투드퓨처의한 장면을 아 이제 이그 특징이 되는 장면을 저는 딱한 예. 장면을 잡아야 되니까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해본 거고요. 아아 재료 같은 건 어떻게 뭐, 뭐가 필요한가요 일단 혹시 그 작업 네. 하시다가 이렇게 보업하시다가 하나씩 하나씩 그런 거 있습니다 <웃음> 아 진짜요 네. <웃음> 네. 나무 같은 거 조각들 가지고 오고 <웃음> 아, 네. 세부 치를 좀 가지고 오고 네, 네. 이 재료를 생각하는 게 제일 재밌거든요 아 뭘로 만들까 아 그래서 이제 네, 네. 매드맥스 이번에 최근에 만든 빅프에건을 네. 제가 전체를 못 들고 오고 네 구분적인 네. 것만 아 들고 와서 네. 보여드리고. 그 제가 직접 만든 피규어도 있습니다 오! 오우. 피규어 원래 피규어는 제가 못 만드는데 예. 그 피규어가 팔지를 않아서 아, 어쩔 와. 수 없이 만들 수 밖에 없었어요 야 이거 진짜 대박이다 네. 자기가 진짜 없으면 대단해요. 그냥 만들어서 쓰면 되는 네. 그러니까요 야. 없으면 어떻게든 웃돈이을해야 되는데 이분은 네. 그냥 없으면 안될면 네. 돼요 아. 네. 요게 지금 두프에건 앞에 헤드만 가져온 겁니다 이 아. 요게 제가 이제 제작한 그 아. 오. 아, 피규어. 네 그, 오. 저기, 오보이들 있잖아요. 오이 어, 굿. 이거, 이거. 아니, 저기 앞으로 한 번. 의상도 좀 네. 직접 만드셨어요? 의상은 샀습니다. <웃음> 이거, 이거. 아, 요, 요. 아, 의상은 사실. 밀리터리 쪽에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 아, 네. 아. 의상은 사 사고 얼굴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다 얼굴을 야. 다 뜨고. 예. 다 이렇게 그냥 분위기를 연출을 해본 거죠. 어, 빵꾸멍 난게 너무 리얼해. 이건 다 인두로 지져가지고요. 아, 네. 아, 빵을요 <웃음> 네. 아이 상처들이요? 상처들을 인두로 지져서 제가 칼라린을 그런 식으로 다 이야 이정도면 음. 실제로 아파했을 것 같은데 어머어머 <웃음> 어머. <웃음> 제거해 바지로 비우는 <빌려. 웃음> <웃음> 그래서 제가 차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네. 이렇게 조그만 차를 한번 먼저 모형을 만들어 봤어요 아, 이아 기본의... 이러도 만드신 거예요? 네. <웃음> 아니 진짜 나는 좀 화가 나는 게 약간 기만자셔. 네? 자기는 어, 저 전문가가 아니라 이런 그서 제가 그냥 만들어봤습니다. <웃음> 이런데 아, <웃음> 그니까. 네. 전문가급이다. 이게 무슨 전문가가 아니에요. 아이 제가 기만자시네 이분. 일단 이건 패스할게요. 그러면. 네.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웃음> 아까 재료에 대한 물음을 하셔가지고. 와. 네. 네. 이제 요 위에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아 올라가는 건데 이게 실제로 올라갔나요? 네네네. 그래서... 여기 스피커 있잖아요. 예. 깔때기입니다. <웃음> 이야... 근데 이렇게 보니까 네. 깔때기 같네요, 깔등이 같네요. 네. 그러니까 항상 잘 때마다 야. 머리를 만들까라는 생각에 네. 고민을 엄청 해요 이게 와. 누군가에게는 그냥 한 깔때기는 꽂았지만 예. 누군가에게는 매드맥스의 스피커가 된니다 네. 진짜 이거를... 이걸... 야 이거 진짜... 이거 이 작은 거다 깔때기인 네, 거죠? 네다 깔때기입니다 다 종류별로 워낙 종류가 많거든요 뭐다땡땡에서 예. 가면 천, 제일 전, 저렴한 아, 천 원. 네네. 다소에 네. 네. 가면. 네네. 네. 네. 네. 네. 다 있죠 이런 것들. 이건 실제 다 스피커고요. 이건 다. 아 네. 이거는 맞나요? 다 케첩 통입니다. 아, 케첩 통으로 만든 거고요 다. 자세히는안 보이는데 바퀴 옆에 그 마감을 좀 해야 돼서 네. 쓴게이 본죽 뚜껑. 어 네. <웃음> 아, 참. 되게 황상해서 <웃음> 아, 아, 아. 야. 사실 수급하실 때 네. 분명히 재활용 그 센터를 좀 <웃음> 뒤지셨을 것 같은데 음, 그러니까 소재에 대한 거는 무궁무진하고 생활 속에 다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제작할 때도 A3 프린트기를 다 분해를 해서 그 소재를 다차 트럭 안에 넣었어요 아이디어가.. <웃음> 아이디어가 넘치시네요 저희가 한번 좀 체험할 수 네.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어? 이거 시대콘드기인가요 네네 엉거주춤. 아씨. 어 뭐야? 저거 수상쩍 있는 게 아니라.